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 오른쪽에 보시면 단추가 하나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 단추를 클릭하시고 인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페이지 탭에서 가로와 세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로로 하겠습니다. 배율에 보시면 확대 축소 배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0%인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내용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왼쪽 아래에 보시면 1.4라고 되어 있죠. 전체가 4페이지에 걸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쇄되면 좀 보기 안 좋겠죠. 그래서 인쇄를 이대로 안하고 조금 조정해 주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건 왼쪽 아래에 보시면 여백 표시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여백을 조정해 주시면 조금 더 대용을 많이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손봐서는 아래 보시면 4페이지가 변하지를 않죠. 그래서 잘린 내용으로 사용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백 조정은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할 수는 있지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확대 축소 배율을 조정해 주시면 쉽게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8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확인 그러니까 이제 한 장의 모든 내용이 인쇄되도록 수정이 됐습니다. 근데 확대, 축소로 하시는 것보다 한 장으로 인쇄를 하고 싶을 때는 확대, 축소 배율을 직접 조정하시는 것보다는 자동 맞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 맞춤에 너비 1, 높이 1을 하시면 한 장에 맞춰서 인쇄되는 가장 큰 크기로 자동 설정됩니다. 확인 페이지 설정에 들어와 보시면 83%로 나와 있죠 그래서 83% 라면 한 장으로 가장 큰 크기로 인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여기 선이 안 보이죠 아래쪽도 안 보이고 왼쪽 아래에 보시면 확대 축소가 있는데 클릭해 주시면 선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선이 굵게 보이죠? 이거는 실제로 굵은 게 아니라 미리 보기가 정확하지 않아서 틀리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 미리 보기는 엑셀의 인쇄 미리 보기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꼭 인쇄를 눌러서 인쇄물을 봐야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를 눌러서 전체 내용을 보니까 흰색 여백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A가 들어있는데 A에는 내용이 없죠. 이 A 때문에 여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여백을 없애주려면 A열을 삭제하셔도 되지만 이러면 원치 않는 결과일 수도 있죠. 그래서 A열을 그대로 두고 여백만 없애고 싶을 때는 페이지 설정을 누르시고 시트 탭에서 인쇄 영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인쇄 영역을 원하는 범위만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시면 이제는 왼쪽에 여백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 장으로 인쇄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내용이 길어서 한 장으로 인쇄하면 글자가 너무 작아질 땐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C, Ctrl-V를 해서 내용을 좀 길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제 페이지 설정 시트 탭의 인쇄 영역은 늘어났죠. 범위를 끝까지 씌워주시고 범위 설정을 변경해 주시고 인쇄 미리 보기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내용이 길어졌기 때문에 인쇄되는 내용이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너무 많이 남아서 보기에 좋지가 않죠. 그래서 두 장으로 나눠서 인쇄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자동 맞춤의 높이를 2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너비는 한 장에 나오는 너비로 맞추고 높이는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 높이로 자동 조절합니다. 확인 그러면 너비는 한 장의 너비로 맞춰주면서 이제 두 번째 장이 생겼죠. 클릭하시면 두번째 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위에 필드 명이 없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설정을 누르시면 시트 탭이 있는데 반복할 행을 설정해 줘야 어떤 내용인지 쉽게 알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반복할 행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할수 있냐면 페이지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에서만 할수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시트에서 반복할 행을 클릭해 주시고 2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해 주시면 이 페이지에도 필드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반복할 열은 모든 페이지에 반복되길 원하는 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B 열을 선택하면 이제 모든 페이지에 B 열이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눈금선은 눈금선을 인쇄해 줍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테두리선이 바로 눈금선이죠. 한번 체크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쇄 영역을 작업사항부터 여기까지 해주겠습니다. F2 부터 H4 까지 하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눈금선이 인쇄된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페이지 설정에서 눈금선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 오른쪽에 있던 눈금선이 사라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흑백으로는 흑백으로 인쇄를 해줍니다. 그 다음 간단하게 인쇄는 여기에 테두리 선이나 채우기 색깔 파란색이 들어있는데 이런걸 인쇄하지 않고 오직 내용만 인쇄하는게 간단하게 인쇄입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내용만 보이는데 내용이 흰색이라서 보이질 않는거죠. 인쇄 내용을 이정도로 해주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인쇄 영역을 이 정도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해주시면 흑백으로 글자가 적혀 있는 여기만 인쇄가 됩니다. 그 다음 행렬 머리끌은 위에 있는 abc 왼쪽에 있는 123 숫자가 인쇄되는게 행렬 머리끌 입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열머리끌 행머리끌이 같이 인쇄가 됩니다. 메모는 저희가 만든 메모가 화면에 인쇄되게 할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고 예정에 메모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메모 삽입 메모를 입력해 주시고 페이지 설정 시트에서 메모 없음이 되어 있으면 인쇄 미리 보기에서도 메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페이지 설정에서 시트 끝으로 해 주시면 다음 페이지 지금은 1페이지죠. 2 페이지가 만들어지면서 F5셀에 메모를 만들었기 때문에 F5셀에 메모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확인 2 페이지로 가시면 F5셀에 메모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를 인쇄할 수 있는데 시트 내용하고 메모하고 따로 나오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트에 표시된 대로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시트에 보이는 그대로 메모가 보입니다. 지금은 메모를 항상 보이게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쇄가 안되는 거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에서 메모가 계속 보이게 되죠. 이제 페이지 설정에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해주시면 메모가 같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영역을 작게 잡아줘서 메모가 조금 잘려서 나오는 거죠. 페이지, 페이지 설정에서 인쇄 영역을 이렇게 크게 잡아주시면 메모까지 메모가 잘리지 않고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식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표시할 수 있고 숨길 수도 있습니다. 는1 나누기 0 이라고 하면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이제 범위를 씌워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트에서 인쇄 범위를 넣어 주시고 셀 오류 표시를 표시된 대로 그대로 두시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류메시지가 그대로 인쇄가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공백을 선택해주시고 확인을 하면 오류메시지는 공백 처리가 돼서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오류메시지에 대한 선택을 여기에서 할수 있습니다. 이제 머리글 바닥글을 보겠습니다. 머리글은 모든 페이지에 위에 반복적으로 나오는게 머리글이죠머리글 편집을 누르고 왼쪽 구역에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123456이 모든 페이지 상단에 나오게 됩니다. 확인 그러면 머리글이 표시가 되죠. 인쇄 내용을 늘려서 이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시트에서 이렇게 범위를 씌우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 상단과 2페이지 상단에 머리글이 표시됐습니다. 이제 머리글에서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체크를 없애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시면 크기의 차이가 안 느껴지실 건데 이제 체크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확대 축소를 하고 50% 정도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렇게 하면 여기에 머리글의 글자 크기가 변화가 없죠. 다시 여기를 100%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렇게 해도 여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페이지 설정에서 머리글바닥글 문서에 맞게 배율 조정을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제 50%로 줄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머리글도 같이 내용과 같이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다시 여기를 100%로 수정해 주면 머리글이 같이 커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여백 맞추기가 있습니다 페이지 여백 맞추기는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여백을 왼쪽으로 당겨 주시면 머리 글이 왼쪽으로 따라옵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페이지 여백 맞추기를 체크 해제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여백이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머리글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첫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을 체크하시면 첫 페이지만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머리글 편집을 누르시면 현재는 머리글만 있죠. 근데 첫 페이지를 다르게를 체크하시고 머리글 편집을 누르시면 머리글 옆에 첫 페이지 머리글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제 여기서는 첫 페이지에 머리글만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을 해 주시면 현재는 머리글만 있는데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을 체크하시고 머리글 편집을 누르시면 홀수 페이지, 짝수 페이지가 따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홀수와 짝수를 따로 작업할 수 있게 됩니다. 텍스트 서식을 누르시면 글자의 크기, 색깔, 글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번호를 삽입하면 현재 페이지 번호가 삽입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페이지 수 삽입을 클릭하시면 전체 페이지가 나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1페이지고 전체 페이지는 6페이지라고 해서 16이 나왔죠. 근데 아래처럼 1-6이 슬래시 돼야 보기가 편하겠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설정 머리글 바닥글에서 머리글 편집을 누르시고 엔드 페이지 번호 여기까지가 페이지 번호입니다. 그래서 엔드 앞에 커서가 깜빡이게 하시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칸 띄우겠습니다. 그리고 슬래시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칸 띄우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확인을 하면 1 슬래시 6으로 나와서 보기 좋게 됐죠. 그리고 날짜 삽입을 하면 오늘의 날짜가 삽입이 됩니다. 확인, 확인을 하시면 오늘의 날짜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도 넣을 수 있습니다. 시간 삽입을 하시면 현재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 시간을 보시면 오전, 오전, 12시 16분인데 AM 12시 16분에서 현재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파일에 경로와 파일명이 나오게 할수 있고 파일 이름을 넣을 수 있고 현재 시트 이름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넣을 수 있는데 그림을 넣어야 그림 서식이 활성화 됩니다. 그림을 넣으면 요렇게 그림 서식이 활성화가 됩니다. 클릭해 주시고 그림의 크기를 1cm로 바꾸겠습니다. 가로 세로 비율이 고정이 체크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너비는 조정이 됩니다. 확인, 확인, 확인을 눌러주시면 1cm 크기로 그림이 들어오게 됩니다. 시트 탭에서 인쇄 영역을 조금만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해주시고 인쇄 내용이 왼쪽 상단으로 잡혀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여백 탭에서 가로를 체크해 주시면 가로로 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설정 여백 탭에서 세로를 체크하시면 위아래에서 가운데로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백의 크기는 여기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변경하셔도 되지만 확인. 여백보기를 눌러서 여백의 1cm로 변경이 되지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백의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으로 오시면 여백의 크기가 1에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용지의 크기는 페이지에서 용지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인쇄의 기본적인 건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단의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을 클릭하겠습니다. 여백 탭에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해 주시고, 바닥글 편집을 누르겠습니다. 가운데 구역을 클릭해 주시고, 페이지 번호를 삽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 슬래시를 입력해 주시고 전체 페이지 수 삽입을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시트 탭에서 인쇄 영역을 클릭하시고 B4셀부터 F43 셀까지 영역 설정을 하겠습니다. 반복할 행을 클릭하시고 이 행을 클릭해주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를 눌러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제목행 잘 나왔고 1분의 1로 페이지 수가 잘 표현이 됐고 가운데로 인쇄도 잘 됐습니다. 이 페이지로 가서 상하에 가운데로 잘 나왔고 이 페이지 페이지랑 제목행도 잘 나왔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페이지 설정을 누르겠습니다.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에 인쇄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 맞춤을 하겠습니다. 머리끌 바닥글에서 머리끌 편집을 누르시고 오른쪽 구역을 눌러서 현재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날짜 삽입 확인 시트 탭에서 인쇄 영역을 A1부터 G16까지 범위 설정해주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A18부터 G25셀까지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A1부터 G16까지 범위 설정이 되고 심표가 찍힙니다. 그 다음 A18부터 G25까지 범위가 씌워집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에는 위에 있는 표가 인쇄가 되고 두번째 페이지에는 신표 뒤에 있는 범위가 인쇄가 됩니다.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는 첫번째 표가 나오고 날짜가 나옵니다. 두번째 페이지에는 두번째 표가 나오고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